저희를 방치하시는 건가요? <웃음> 왜? <웃음> 왜 저희를 이렇게 놔두시는 건가요? 저 다이어트 때문에 6시 이전에 밥을 먹어야 한다고요. 지금 2시니까. 2시쯤 넘었으니까. 다음 거 준비할게요.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네. <웃음> 가자. 일단 우리가 새 차만 먹었는데 제대로, 바, 제대로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 아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저희 식대로 <웃음> 진짜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를 돼요. 왜냐면 응. 재료도 사야 되고, 뭐밥 지, 밥도 짓고 해서 뭐 지금의 보통 사람들이 먹는 저녁이 6시간이잖아요. 네. 6시잖아요. 네. 6시 밥을 먹으려면 지금부터 네.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2시한 20분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하면 되나요? 반장, 반장, 반장. 나는 1팀에 지원하겠어. <웃음> 네, 코너스 리코너 코너 하나, 둘, 셋. 아토시, 힘이다! 우우! 잘한다! 첫 <웃음> 번째 문제입니다. 네. 5초 안에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역할 배역 이름들을 다섯 가지를 지아! <웃음> <웃음> <웃음> 지아! <지하>. 아유, 축하해봐야겠다. <웃음> 선블도 해그리드 해리포터 해리, 해리론 <웃음> 해리, 위즐리! 왜요? 마이크가 아요 5초, 5초. 아! 이게 돼요? 말아 말아 말아 말아 말이바라라바라바라바라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포기! 포기! <웃음> 포기! <웃음> 시작! 3월 27일, 5월 18일 땡! 아, 나 군대! 근데... 이거 어떻게 바로 되지? 3월 27일, 5월 28일 잠깐만요, 근데 이거 5초 안에 안 되는데? 3월 27일, 5월 28일, 10월 17일 오, 아 근데 이거 말 한, 11일 11일. 말하는 게빠르서안돼월 27일, 27일? 5월, 27일. 자, 5월 28일 3월 생일 뭐 3월, 3월 17일, 5월 아 그러니까 월 3월, 3월 27일, 5월 28일 아, 시 <봇> 3월 27일, 5월 28일, 11월 1일, <봇> <봇> 1일월 17일! 자, 시 ~작. 3월 27일, 5월 2일 10월 17일, 11월 1일, 1일 땡땡땡 아까웠어 단 여러분 땡이야 땡 5초 맞습, 맞긴 하십니다 맞아? 동생 승용한 멋있다, 멋있다. <웃음> 내가 이렇게 형들을 사랑하는 이건 솔직히 좀 이해인게 인지 안 되는 문제지 나는 아는데 말이 빨리 안, 빨리 안 돼가지고 나는... 광역시 이름을 5초 안에 태호! 나가면 되세요 <웃음> 부산, 광주, 대전, <웃음> 대구, 부산 땡 부산 조경 들어갔어요 지현! 나가 지나 나가 그냥 나면 돼요. 전 대구. 해드 시작.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아, 커. 어 대구. 영광. 영광, 영광, 서울. 네. 영광, 영광, 서울. 네. 영광, 서울. 영광, 서울. 영광. 영광. 영광서울영광서울 영인. 영광 서울. 바닷가 펜션. 배드민턴장. 참. 마지막그러잠제 와다네 개. <웃음> 영광, 보라카이 서울, 땡. 지 영광, 서울, 용인, 일본 아어아아 어? 아, 아, 뭐야? 아, 아 아이엠팩트로 간곳하고난첫 번째 아이엠팩트. 응제 응제. 응제, 응제, 응제. 응제, 응제, 응제. 제제 네, 어디... 영광, 보라카이 서울, 용인. 일본 <웃음> 그러네. 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웃음> 네. 난 요리사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반장 선거 나가지 하는 것이야 요리사가 나, 내가 지금 일단 아. 내가 정말 우리 팀 정말 오늘 밥못 먹게 하면 재호 변인 상혜 위리싱해 내가 요리사가 <웃음> 오늘 오늘 상혜가 비룡 보여드린대요 나 요리 잘해 왜 그래 오늘 제가 요, 제가 이제 그러면 리더인가요? 네 아는 게 제일 많았네요네 <웃음> 큰일이네요 네. 나 이거 잡을 테. 아! 네. 준비. 준비. 시작. 자, 꾸 자꾸 자꾸. 진짜. 하이파다 허, 소, 허, 허, 허, 소, 자, <웃음> <웃음> 한발 <웃음> 때면 아, <안 웃음> 거 아닌가요? 발 때면 진거 아니고 그냥. 오이안 때게, 때발 때면 거예요 지금부터. 이오케 하면 진 겁니다. 아, 얘네 거야. 시작. 야, 오. 센데? 오, 야, 아한 발로 시다한발로한르시오 오오 안돼 뭐하니 이 어! 아유 막 있어요 최 이거 내가 <이> <웃음> <웃음> <웃음> 아... 준비 <시> 시작 <웃음> 어, 탐색전이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서로 지금 밀쳐보면서 손에 힘이 어느 정도 되나 파악하는 딱 그런 느낌 <웃음> <웃음> 이거 잡아도 돼 이거 이거 하어 <웃음> 오늘 한번 저녁 굶어보자. 한발 에… 갑시다. 한 발. 갑시다. 네, 한, 발한 발로 갑시다. 한 발로. 한발한 발로 갑시다. <웃음> 이거야? <와>, 이거 어렵다. <웃음> 저랑 해가지고 욱분성 맞았잖아요. 대박. 네 시작. 대박. 이게 버티는 게어렵시 다섯 번세게갑 갑니다. 하나, 둘셋 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 둘. <웃음> <웃음> 와. 잠깐. 여 유산해, 유산. 아 진짜요? 아 그럼 우리 장보러 갈래? 너 요리하고 싶지? 아니아 일단 생각... 둘이 팀인거죠? 그러면. 요 <웃음> <가자. 웃음> 장보러 가자 그럼 상이 오늘 요리사가 되겠어 하고 그래 이부대치겠는데면 좋아요 자 요리팀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저녁은 네. 두부김치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두부김치네 두부김치를 꼭 해드리고 싶고 어, 부대찌개 아니면 네. 돼지고기를 넣어서 김치찌개 로으면좀아가좀 아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아 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어 어때요? 어때요? 저는 평범한 건 필요하니까 그 김치 볶을 때 버터 조금 넣어가지고 알죠. 버터용 나게 가지고 어 그렇게 해드릴게요 두부김치가 맛있으면 좋니까다 가능해요 뭐. 두부김치 먹고 어. 싶어 아침은 가. 아침은 <웃음> 아침은, 아침은 아침. 깔쌍하게 감자전 계란말이를 하나 일단 계란말이 기가 막히게 내가 또 하지 계란찜이 어때요? 일단 그러면 저녁은 김치찌개와 응. 하나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김치. 사실 김치찌개 두부를 네. 넣어도 상관없긴 해요 아, 그렇게. 그러면 렇게그 김치 두려치기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럼 네. 하나씩 나눠서 하자 내가 김치찌개에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맡기겠습니다. 김치찌개와 두루치기, 두루치기 해주세요. 두루치기에 두부 이렇게 해서. 두부 어, 여기 있네. <목소리> 이걸로 하면 되지. 네? 여기 있네. 여기까지 움시다 지금 셋이죠. 괜찮습니다. 저기 차이 있어요. 있어요. 한도 3만원인요잘 봐봐. 문제가. 먹고 싶은 거다 긁으래요 살리 완전 절과 멋있어 이 있는 건데 뭐가 있어요? 여기요? 긁어볼게 그, 그 적지 않게 있어요 없어질 한두 3만원 3만원 없어질 때까지 한 불거 어? 보다 먹고 싶은 거에요 이게 먹고 싶은 거뭐 밤에 밤에? 상품하니까 응. 응. 아이스크림? 어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그래. 거 아이스크림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절대 뭐 저를 사는 게 혹시나 좀 패션 아이템 여여여제 카드랑 어. 그거 주세요 나 언제 쪼는데? 아 어, 누가 그럼제카드좀 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거기 어, 아, 어, 일단 3시에 지금 장을 보러 왔으니까 이거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마음대로요? 그럼 일단 여기가 3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벽 3시 어? 이렇게 해도 되나? 3시부터 저녁을 준비하는데 멤버들이 한 3시간 정도 걸릴거예요 오늘 약간 추억을 만들기 위해 캠프파이어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한번 캠프파이어를 좀 넣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계획표에다가 그럼 8시부터 캠프파이어를 하겠습니다 네! 리더 정지의 오늘 생활계획표 3시부터 6시까지 장과 요리를 준비할 것이고요 6시부터 30분간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시까지 먹은 것들을 치우고 캠프파이어를 10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잠들 준비를 하고 아침 7시에 기상을 할 것인데요 내일 아침에 식사와 집으로 가기 전까지 과연 이 생활표대로 잘 진행이 될까요? 근데 이큰 거에다 김치찌개 그려? 어 와, 분량이 너무 많지 않아 이거 이거 되게 비어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일단은 밥을 지을 아궁이랑 이런 걸 무쇠소득 일단은 다 씻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다 씻으면 은 쌀을 여기서 씻을 거예요. 재료팀이 올 때까지 쌀을 좀 불려놔야 될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하면 일단 1차는 끝. 그렇지 않아요? 끝. 어 맞다. 우리 재료 확인 못 했어. 우리 재료 확인 못 했어. 어떡하지? 애들한테 전화를 해볼까? 상희는 전화잘안 받으니까 아 지한이가 더안 받겠다 상희한테 한번 근데 부질이 않아요? 어 아니, 아니 나 사... 계란 같은 거 있지 아 계란 닭장에서 빼야 될 걸? 자막 이러고 이런... 세요상아 이거 스피커폰이야? 어 스피커폰이야 나도 어 왜? 그 어. 재료를 우리가 안 보고 왔어 재료를 안 보고 왔어어 재료 뭐 있는지 확인해서 부엌이랑 텃밭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지금 부엌이랑 텃밭 가서 확인해가지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일단 쌀이 있잖아요 쌀은 이거 써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다 써도 되는 거지 쌀은 이 정도면 충분해 수수추. 있네 식용유 고추장은 없는데 텃밭 텃밭 태 이,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근데 상추는 없어요, 일단. 상요! 네. 어, 뭐 텃밭에서, <웃음> 텃밭을 확인하고 있어요. 네. 농사 짐 지으려고. 어? 참치? 참치가 있다고? 동원참치 <웃음> 있는데? 어, 형! 근데 재료를 하나 더 찾았는데 참치가 있네? 참치가 있다고? 참치, 참치. 근데 참치 말곤 또 없어. 그냥 그냥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오케이, 저거 났어. 오케이. 어, 나머 나만, 나머지 다 사와요. 어, 알겠어. 다른 어. 바트 한번 있나 한번 볼게. 잘 부탁해. 어. 아, 어, 좋아. 그래. 큰일이네. 돈그아 그래도 당연히 음. 조미료들이 있어서. 다행히. 여기 그리고 <웃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끝났네. 만원 정도는 자꾸 스태프분들 그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세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웃음> 떡볶이 뭐한 컵씩들은 사드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저 돈은 그냥 다써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우리 돈인데 그냥 야. 우리가 저 돈은 우리한테 야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나머지 우리한테 우리 나눠 가질래? <웃음> 일단 우리가 만 원으로 재료를 구하는 걸로 하고 둘이 3만 원씩 나눠 가지자 어디? <웃음> 괜찮지 않아? <웃음> 괜찮네 만 원이면 뭐 충분히 재료 사고 한 이틀은 만원 가지고 살수 있지 옛날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만원의 행복도 했었는데 뭐. 아만 오천 원으로 할까? 오케이. 만 오천 원에 하고 나머지 오만 오천 원에 <목소리> 아니, 이만 <목소리> 오천 원씩 하고 이만 원에, 이만 원으로 하자 이만 원에 재료 사고 이만 네, 오천 네. 원씩 나눠가지고 좋아 오천 어아 잠깐만 어 우리 어7만원꽉 채워서 사갈 거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돈만두뜨고 내렸어요. 어 지금 저한테 돈이 없어서 다시 올게요. 오오 이거 얼마예요? 세기 천 원이요? 어 잠시만요. 저한테 돈이 없어서. 잠시만요. 배도 불러. 배가 너무 편하다 야, 우리 어떡하냐? 어 슬러시다. 어, 슬러시 먹자, 우리. 와, 이 뭐예요, 이게?